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아 오늘은 네 제가 포교당을 하면서 예. 우리 신도들 을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왜 절에 오는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절은 철학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로 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예전에 예.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께 자기 아들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예. 철학과에 간다고 그랬어. 철학과. 그래서 이제 그 신도부님이 그 스님한테 우리 아들이 그 대학에 가는데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걸 물으러 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하로철학관에그 철학과 있잖아. 예, 예. 거길 가느냐? 나한테 와서 배우지. 아... 그래 버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예.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뭐 거기 철학과에 무하로 가느냐? 예. 스님한테 와서 배우라고. 예. 그러더라. 이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스님이 뭐 많이 엄마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엄마 그 절에 가지 마세요. 아. <웃음> 왜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네요.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요즘 스님들은 아마 그런 스님은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절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 제가 전자와 후자가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심이 있고 없고간에 절에 오는 이유는 자기가 아주 답답하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물르러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특히 뭐를 물어보냐면 이사방향 있죠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이거 물어러올때 많아요 아 그런데 제가 참 곤란해요 그런 건그 <웃음> 철학관 정말 철학관이나 무소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있죠 가족관계에서 이제 대학 입시 문제라든가 또 진급관계 있죠 진급 또꿈 해몽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물어러 온단 말이야 아...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결혼 문제 있죠 네. 이거 특히 많이 물어 오더군요 네. 궁합 사주가 맞냐 안 맞냐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느냐 또 날짜 또 이름 짓는 거 있죠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러 와요 근데 원래 스님들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하는 데가 있으니까 예. 가서 물어보라고 하지 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빌로 많이 와요 빌로. 아, 그왜 소원 성취하려고. 아 그렇죠. 이때는 그분들은 모든 절에 있는 불상 있죠. 예. 그걸 신적으로 봐요 신. 이불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잖아요 근데 빌러온 사람한테 내가 빌면 그냥 빌면 안 된다고 하면요 은또 가르치라고 하면은 역효과가 날 때가 많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왔어요 근데 사실 원래 신앙은 비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러나 가끔은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고 빌려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경우를 봤어 예. 첩이 예. 본처를 띄워달라고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되겠어? 본처를 띄워달라고? 네. 그렇게 빌어달라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이게 참 별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 비셨어요? 아 못했지 안했지 는 반대로 해버리지 <웃음> 그래서 이제 절에 오면 절하고 연불하고 공부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세 번째는 이제 괴로워서 오잖아요 예. 무엇인가 자기가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힘드니까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게 신앙이라는 게 예. 이때는 왜 괴로운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인가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게 스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 종얼종얼종얼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죠. 많아요. 예. 또 이제 네 번째는 의지하고 싶어서 온단 말입니다. 절에 예. 그러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의지처를 만들고 싶어서 오잖아요. 예. 내가 예. 그러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신중님 산신 계시잖아요. 예. 또 지장보살님 관생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예. 이 그냥 의지하면은 절에 30년 50년을 다녀도 헛고생을 한단 말이야 왜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기대가 된단 말이야 나같은 경우는 그것도 신도들이 불교라는 종교 신앙을 알고 신앙심을 가지고 기... 싶어가지고 와야 한단 말이야 이게 자기가 그러면은 그 신앙의 근본을 알고 믿어야지 바른 길로 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믿어 행복해 하는데 종교 때문에 또 불행한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불교는 최고의 가르침 진리를 배우고요 예. 최고의 신앙은 깨우침을 얻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지 있죠 예. 무명을 벗어나가지고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극락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다 아, 깨달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제사 때문에 많이 와요. 또. 그렇죠. 제사 때 일반적으로 집에서 제사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현대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절에다 맡기는데 또 형제 간 자매 간에 이게 종교 때문에 예.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절에서 하려 하고 또 절차를 몰라가지고 예. 이게 또 절에 낚인단 말이야 예. 그런데 각 종교가 죄를 지내는 데가 많지만 틀려요 조금씩 예, 예, 그래요. 불교는 죄를 지낼 때 우리들이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불자들도 고기나 생선인 있죠 예. 담배 술또뭐 화토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거 놓고 지내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후자로 절에 오시는 분은 불교를 알고 종교를 알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예. 절에 올 때는 각오를 가지고 와야 돼요. 즉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점검하러 와야 돼요. 실제로 절에 오는 것은 점검으로 와야 됩니다. 예, 예. 나의 오늘의 삶이 정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좋게 했으면 더 좋게 하고 예. 나쁘게 했으면 참회를 통해 가지고 예. 참은 네. 나쁜 짓을 반성하는 거예요. 네. 회는 다시는 그렇게 안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신가 참회를 하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 절이나 연불이나지론 있죠? 예. 경을 통해가지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온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와자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야. 또세 번째는 자기의 존재 실존의 부조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하고는 안 맞을 때가 많죠. 많죠. 지식을 배웠는데도 실천이 안될 때가 많단 말이야. 네. 그지식의 배움을 실천을 해야 하는데,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 있죠. 네. 무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상을 배워가지고 용어하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늘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정진 노력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또두 번째는 아집을 버리고 무아를 실천해야 행복해지는 거야 예. 놓는 연습 있죠 예. 버리는 연습 비움을 알아가지고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치를 채고 누구한테 베풀고 봉사하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스님. 그리고 특히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아... 그리고 무주상 보시 있죠. 예. 기부앤드테이크가 아니니까 줘도 소리 없이 주고 생색을 내지 말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처님의 경을 듣고서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절에 오는 것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공부를 진짜 해야 돼요 아. 남방불교도 하고 대승불교도 하고 밀교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승 스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봤잖아요 예.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인연 따라서 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포교를 한 30년 했잖아요. 그렇죠. 포교를 30년을 해보니까 진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참마, 옳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정말로 여러 사람을 포교를 하려면 참뭐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아... 왜? 소리 오면은 궁금하고 답답해서 왔으니까 실제로는 이사가는 방향 알아야 하고 뭐 같은 거 알려주는 게 편한 거야 포교 방편으로서 응? 근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제가 정말 때거리 걱정할 때가 많아요 <웃음> 정말 맑은 물에는 고기가 한정대 산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도 스님 영빈하셔 가지고 참 청빈한데. 근데 제가 그걸 배우려 해도 안 돼요, 저는. 너무... 하도 버릇이 부처님 버릇이 들어 가지고. 그러나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된 대신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 돼요. 그리고 불교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길은요 부처님을 온전히 아는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배움이 적어도 부처님 말씀을 잘 몸소 체험하고 있죠. 진리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도인이야 제가 볼 때.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 안해야 됩니다. 예. 신축년내 새해가 맞았잖아요. 예.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로부터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